네 안녕하세요 안전도우미 강종원 입니다 그 회사나 관공서 또는 어, 도서관 식당 등등의 출입구에서 안내멘트를 내주는 음성경보기 센서 스피커 입니다 이 센서가 약 3m 5m 이내에 인체 감지가 되면 바로 이 스피커에서 저장된 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직접 sd 메모리에 저장된 음원을 이 스피커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d 카드를 꼽습니다 전원을 반드시 내리고 sd 카드를 꼽습니다 기타 이 구성품이나 이런 그 건전지를 넣는건 이런 부분은 다른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저희 다른 유튜브 안전 스피커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합니다 전원을 내린 상태에서 이 sd 카드 usb 아답터를 꼽습니다 예, 전원을 끌기가 어렵거나 아,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 콘센트가 없는 경우는 이와 같이 예, usb 또는 이 보조배터리가 아, 있습니다 그럼 휴적폰보조배터리에 이처럼 지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c 타입입니다 그럼 USB 또는 이, 이건 5핀 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꽂으시면 5핀이나 아마 아이폰이 나올 거예요. 대다수 예전 구형 폰은 5핀으로 이루어졌죠. 이게 5핀이고 이게 신형 C타입이 되겠습니다. 맞죠? 자, C타입은 상하좌우 아무데나 꼽아도 거의 들어가는데 이 5핀은 자세히 보시면 한쪽은 좀 좁고 또 이쪽 부분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핀이 5핀 있어 5핀 USB 켜 볼까요 이걸 사용한지 좀 오래돼서 키는 방법을 모르겠네 하여튼 켰다고 합시다 그래서 스피커에 이 USB 젠더를 꽂게 되는 것입니다 꽂으면 이와 같은 그 우리가 쓰는 이런 아답터와 똑같이 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전원이 안 들어가는 곳에는 이처럼 보조배터리를 사용을 하면 간단히 이 병원 선별진료소 라든가 또 응급용으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스피커는 어약 3와트 예, 8로 그래서 용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근데 건설 현장이라든가, 실외, 예, 또는 뭐, 박람회라든가, 아, 또 코엑스나, 지금 현재 납품이 되어 있는, 어, 에버랜드나, 이런 광활한 현장 있죠. 그곳에는 굉장히 큰, 1 0트 이상짜리 앰프 스피커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는, 자동차 배터리를 쓰시거나 태양광을 쓰시면 되겠죠 이 대신 네 지금 이거는 참고로 실내용으로 계단이나 복도 그리고 칠입구 조용한 곳에 이 스피커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d 카드 를 아까 넣었죠 그리고 전원을 반드시 내린 상태에서 오프 상태에서 꽂아야 쇼트가 안납니다 합선이 안되는 겁니다 sd 카드 꼽기 전에 전원을 내리고, S카드를 꼽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이 부분에서 에러가 제일 많습니다. 생거 하기 전에, A 버튼을 누릅니다. 좀 이따 반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자, A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 USB 아답터, 전원 아답터를 꼽습니다. 휴대폰 아답터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전원을 올리게 되면, 약 10초에서 20초 사이에 SD 카드에 있는 음원이 MP3 음원이 이 기기 속으로 저장이 옮겨집니다. 예, 저장이 됩니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원이 깜빡깜빡깜빡거리죠, 지금. 예, 진득하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10초가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10초에서 약3초 자, 이딱습니다 성과 맛을 꾹 담다. 담국입니다. 지금은 무인 판매시간이 오니 냉장고에서 원하시는 제품을 꺼내셔서 셀프 계산대를 이용해주세요. 셀프 계산은 카드 결제만 가능한 참고로. 점 요새 담국이 많이 뜨고 있어요. 제가 간접홍보를 하는 담국 제품이 구입을 해서 바로 집에 들어가셔서 바로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 단곱뿐 아니라 최선당이라든가 삼성웰스토리라든가 여타 등등 그런 업체들이 많죠. 참고로 이런 제품들은 신라호텔에도 지금 납품이 이미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을 반드시 내린 상태에서 이 SD카드를 뺍니다. 빼면 이미 이 기기 속으로 지금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정말 나오나 안 나오나 전원을 반드시 오프 상태로 된 상태에서 오프된 상태에서 전원을 꼽습니다. 꼽으면 처음에 리셋 될때 처음 부팅이 될 때는 시간이 다소 걸립니다. 컴퓨터 우리 키면 은 처음엔 좀 부팅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전원을 올립니다. 깜빡하고 안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전원을 딱 올리면 이게 뭐야, 부팅이 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궁금하죠? 고객님. 정성과 맛을 꾹 담다. 참고로 이 입니다. 저가형 센서 스피커는 시라리오. 1단 2단이 있습니다. 전원을 세... 내리고 오프 상태죠. 전원을 넣고 그리고 이미 이 스피커 속에 음원이 저장되어 있죠. 전원을 1단만 올려볼까요? 그럼 반갑습니다, 이와 같이 고객님. 올립니다. 맛을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다끝나 끝난 경우 다시 재차 사람 지나가면 또 올리게 되겠죠 그외 기타 이 A버튼이나 B버튼이나 다른 부분은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 또 올렸으니까 차분히 보시면 누구나 손쉽게 음원을 집어넣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원 제작하는 방법도 간단한 팁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